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공부하기 싫은 여러분들께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못된 선생님 과학하는 남자 쪼맹입니다 오늘 나아갈 내용은요 저번 강의에 이어서 2장 연력학제 1법칙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준비물 샤프 풀수 있을만한 노트가 있으면 되게 좋고요 계산기 있어야 됩니다. 계산기 반드시 계산기를 준비해 주세요. 이 장은 열역학 제일 법칙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열역학 제일 법칙부터 설명을 쭉 하고 여기 보이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이 기호들에 대한 설명들을 잠깐 드린 다음에요. 이 보이시는 지금 이 문제 보이시죠?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시고 푸실 수 있으시다면 다른 이 장에 나온 연습 문제들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푸실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이 문제를 이해를 여러분들께게 시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장의 전부예요. 사실. 그래서 개념설명과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학 제1법칙 어떤 법칙이냐면요. 어려운 법칙 아닙니다. 이 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우리 다 배웠죠? 고등학교 물리시간 하면서 다 배웠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못 배우셨다고 하거나 기억 안나 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이거는 너네들이 공부 안한 거다. 이거는 진짜 이건 너무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 고등학교 때 어떤 거 했었냐면요. 운동 에너지죠. 예를 들어 공을 발로 뻥 차요. 뻥 차면 위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죠. 그래서 얘, 이 친구가 이제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위치 에너지로 변하다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내려오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 이식 요식 보이시나요? 이 식에서 이 U, 바요거를바 라고 부른다고 해서 죠 저번에? 이 U, 바는 내부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내부 에너지 여기 이 K 이거는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그리고 이 P 여기서 나오는 이, 이 P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어,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겠죠? 위치 에너지 여기서 나오는 이 Q는 열을 의미하고요이 W는 그래서 이제 에너지들이 해준 일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동안까지는 여기까지만 봤던거예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래서 운동에너지랑 위치에너지가 서로 어떻게 엮이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건데 이렇게 쏙 치워줘서 앞으로는 이 모든 에너지들을 전부 다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에너지 밸런스. 에너지 수지식이라고 우리는 볼 거고요 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항상 저는 문제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죄송해요 우리가 에너지를 측정을 할 때요 에너지들의 변화량은 측정이 가능하지만 그 에너지가 갖고 있는 절대값을 알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우리가 알게 될 에너지 수지식에이 모든 에너지들의 에너지 전부 다이 델타 는 변화량을 붙여줄 겁니다. 하지만 이 Q와 W에는 델타를 붙이지 않아요. 델타를 붙이지 않습니다. 네. 굳이 붙여준다고 하면 요, 요 정도? 그 이유는 이애들이 경로함수이기 때문인데요. 어 경로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경로함수와 상태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요 밑에 축을 뭐 P축이라고 잡고요. 위의 축을 V축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여기를 뭐1 여기를 3 여기를 1 여기를 뭐한 5라고 잡아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밑으로 가는 경로를 1번 경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경로를 2번 경로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 경로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분명히 첫 시작점도 같고요. 끝점도 같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것의 계산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이 계산 중에 W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W, 1. 우리가 이 공기에게 얼마만큼의 일을 해줬는가를 알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1 계산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P 곱하기 델타 V를 해줘요. 자, 그럼 볼까요? 자, 1일 때, 1일 때 지금 1일 때 여기서 델타 V는 지금 얼마죠? 원래 처음에 3이었던 게 1이 됐죠. 그러면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 그쵸? 그렇죠? 여기로 왔을 때는 델타 V가 없죠? 왜냐면 V값은 계속해서 1이었으니까요. 델타 V는 1 빼기 1은 0. 그래서 W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번 경로에서의 W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2번 것도 한번 볼까요? 2번 거 처음 값에서는 부피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부피의 변화가 없어. 하지만 압력의 변화는 있죠. 그쵸? 여기서는 여기서는 부피의 변화 있고 압력의 변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번 볼까요? 5 곱하기 2그렇죠 하지만 2도 마이너스가 붙네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2, 2번 경로께 될 거고요. 일병 경로권은 마이너스 2. 분명히 처음 시작값도 같고 끝나는 지점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경로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다른 결과값을 갖게 됩니다. 상태함수랑은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상태함수는 무조건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경로함수는 이렇게 처음과 끝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가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값을 내게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경로함수예요. 그리고 제가 이 경로함수를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이 친구 때문이었죠. 네, 경로함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델타라고 델타의 기호를 살짝 다르게 적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보이는 이 7개의 공식을 외우시면 이제 이 친구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7개를 외우셔야 되는데 살짝만 손을 봐주자면 자이유바 델타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요 W인데요. W의 공, 원래 공식은 마이너스 델타 P와 V 이 P와 V의 델타 값으로 곱해주는 건데 둘 중에 하나가 델타 값이 생길 때를 잡아서 곱해주는 건데 요거를 우리는 계산을 하기 쉽게 마이너스 P 인테그랄 D V로 잡아주겠습니다. 자또 U 반은을 델타 U, 바는 마찬가지죠? 이 H, 엔탈피인데요. 델타 H, 바 이렇게 고칠게요. 그러고 나면 이게 이렇게 고쳐집니다. 요거를 이렇게 모양을 하는 것도 이따가 여기서 문제풀이하면서 설명을 하기로 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은 전부 다 고쳐졌어요. 자, 그럼 이제 개념 설명을 한번더 갈까요? 이 U, 바 아까 얘기했던 내부 에너지입니다. W 아까 얘기했던 1 여기 보이는 Q 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H는 뭐냐? 이 CV, CP는 뭐냐라는 건데요. 자, H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엔탈피라고 부르입니다이 엔탈피가 무엇이냐 하면 열역학적 개에서 뽑을 수 있는 에너지이다라고 위키백과에 써 있습니다. <웃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이 개입니다. 개, 이, 개. 이 개가 요 에너지를 받으면 팽창하거나 되려 줄어들거나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네, 별거 없어요. 그럼 이 CV, CP는 뭐냐? 라는 건데요. 이 C, 이 C는요. 열 용량이라고 부르는 친구예요. 열 용량 그냥 딱 이제 한국어 단어에 딱 있듯이 열을 얼마나 담을 수 있냐 하는 용, 열 용량인데 h a t Capacity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V와 P의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이 P 압력이 일정할 때의 열 용량 이 V는 부피가 일정할 때의 열 용량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정확하게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이 7개의 공식을 외우세요. 이거를 외우시지 못하시면 여기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고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사실 일곱 개를 외우라고 이 일곱 개조차도 안 외우게 해 드리고 싶은데 어, 일곱 개를 안 외우시면요, 여러분은 16개의 공식을 외우셔야 합니다. 16개의 요거 세개포함하고 요것도 요것도 원래 한 개만 제가 외우라고 한 건데 실제로 이 공식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여러분은 1 6열1 9에 20개에 가까운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이 7개를 외우시길 거부하시면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여러분 옆에서 열심히 이 영상을 보지 않고 따로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친구에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니? 이러면 여러분의 친구는 16개 공식을 외우고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제발 제 말을 믿고 이 7개만 외우시면 이 7개를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이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자 1분 갑니다. 저는 그동안 asm을 해드릴게요. 델타 u 바는 q 플러스 w, w는 마이너스 p 인테그랄 dv, 델타 u 바는 인테그랄 cv 바 dt, 델타 h 바는 인테그랄 cp 바 dt, p1, v1 감마승은 p2, v2 감마승 감마는 CV바분의 CP바 bar. CP바는 CV바 더하기 R 델타 U바는 Q 플러스 W W는 마이너스 P 인테그랄 DV 델타 U바는 인테그랄 CV바 DT 델타 H바는 인테그랄 CP바 DT P1 V1 감마승은 P2 V2 감마승 감마는 CV바분의 CP바 bar. CP바는 CV바 더하기 R 델타 U바는 Q 플러스 W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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영상을 멈춰놓고 저 7개 공식만 외우시고 돌아오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이거 여, 여기서 여러분들 자신감이 떨어지시잖아요. 앞으로 물리화학을 절대 공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요거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가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붙고 재미가 붙어서 물리화학 공부를 열심히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못 외우셨다면 지금 바로 일시정지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이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 외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 문제풀이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똥강아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냐 저 공식들 7개 공식 열심히 외웠는데 어디에 쓰는 것이냐 하는 건데요. 아까 준비물로 준비하라고 했던 계산기가 이제 필요합니다. 계산기와 펜, 지우개, 로코 시작하죠 종이 한 장도 준비해주세요 여러분들 처음이시니까 이렇게 그냥 위에 공식 이렇게 띄워놓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이 화공과에서 쓰는 계산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더 복잡하게 생겼을 뿐이에요 <웃음> 자 문제 조건을 한번 읽어볼까요 CP 반은 2분의 5R 동력학적 에너지는 없대요 전체 질량의 변화는 없대요 균일계이며 이상기치라고 합니다 유체정력학적 운동이며 가역과정이고 R은 0.083145 L 몰 켈빈 혹은 8.3145 줄/몰 켈빈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을 좀해 보자면 나중에 분석할 필요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 막 푸실 텐데. 동역학적 에너지는 없다라는 얘기는요. 저요 위에 보이시는 이 친구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델타 U 바는 Q W. 어, 이거 아까 봤던 공식이네. 그죠 전체 질량의 변화 없다 균일계이다. 얘기도 열역학 제1법칙이 보존된다라는 얘기죠. 이상 기체래요. 이상 기체. 그러면 이상 기체다 하면은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공식 바로 하나 나오죠? 우리 1장에 했어요. PV는 n, r, t 그죠? 하지만 요 n을 이로 넘겨줘서 p, v, 바는 r, t로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유체 정역학적 일이다 라고 되어있어요 유체 정역학적 일이다 유체 정역학적 일이다 라는 거는 어, 이거는 유체공학 할때 설명하면 더 쉬운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발생하는 다른 뭐 큼지막한 일이나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일이 아니고요 이제 뭐 터빈을 돌린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역과정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까 이렇게 상태함수 얘기해 드렸잖아요. 상태함수, 경남수. 함수. 사실은 이 계산하는데 있어서요. 가역과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다섯 개의 단계로 나누는 이 과정은 사실 여기 요 중간과정을 빼고 1번 상태에서 여기 끝에 2번 상태로 바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P1 상태가 1 상태가 12바 150도에서 2번 상태 1바 50도로 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이렇게 두개 이상이 한꺼번에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계산하지 못해요. 따라서 여기 보시다시피 일정 부피, 일정 온도, 단열, 아, 일정 암력 이런 식으로 하나 이상씩 고정시켜놓고 움직일 겁니다. 그랬을 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계산들을 각자 각자 단계 단계 단계로 나누어서 가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그랬을 때 계산을 어떻게 할지 그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수 있는 조건들이 몇개있다고 했었죠? 이상기체이며 따라서 PV바는 RT다 라는 공식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알수 있었던 거는요. CP바는 2분의 5R이래요. 따라서 7번 공식 생각해 보시면 돼요. 7번 공식을 생각해 보시면 c v 반은 r 빼면 되죠. r 빼면 2분의 3 r 이 되겠네요. 그죠? 또자 일단 이 모든 도시 단위, 섭씨 단위를 켈빈 단위로 다 고쳐줍시다. 켈빈 단위로 고쳐주면 150. 아, 켈빈으로 고칠 때 그냥 273만. 150 더하기 273은 해서 423 켈빈. 그죠? 또 50도는 25 더해주면 50도에 273 더해주면 323 켈빈. 나머지는 다킬빈 단위로 고쳐져 있다. 그죠? 어, 또,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각각 칸에 비어있는 칸들을 우리가 다 채워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요거 1번과 P, V1 채워줄 수 있고요. P2' 채워줄 수 있고요. 여기 보이는 V2바 채워줄 수 있겠네요. 그죠? 채워줘볼까요? V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고, 12바 알고, T 알고, R 알고. R은 얼마였다? 0.083145. 리터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각각 값을 넣어주고 P만 열로 넘기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R 곱하기 0.083145 곱하기 T 423 423 P 나눠주면 나누기 12 반은 하면 2.93 리터 퍼 몰이 나오네요. P2 프라임도 한번 세워줘볼까요? v 바를 열로 밑으로 내리면 여기 있는 v 바를 밑으로 내리면 P를 알수 있겠죠. P2를 알수 있겠죠. 그럼 P2도 한번 구해봅시다. P2 구해보면 0.083145 곱하기 573 나누기 V바 나눠주면 6 하면 7.94바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V2바도 한번 알아봅시다. V2바도 알아주면 V2바 남기고 P만 여기로 넘기면 V2바를 알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V2바도 한번 구해줘볼까요? 0.083145 곱하기 P 323 나누기 P 밑으로 내리면 1 해서 26.86Lmol 여기까지 하고 나면 또 하나 알수 있는 게 있죠? 1번 과정 보세요. 일정 부피. 일정 부피니까 여기 있는 부피 1로 넘겨주면 되겠다. 따라서 2.93 퍼볼. 그럼 2번 과정 보면 여기 여기 과정이 573 k 빈이라는 거는 여기서의 온도를 일정하 갖고 와서 여기 께573 k 빈이니까 여기도 573 k 빈이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여기, 여기에서 여기 있던 압력을 일정하게 여기로 가져와서 여기가 1바인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실 문제예요, 여기가. 단열 과정이라서 요 T와 V를 바로바로 바로 알아주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공식이 하나 있었죠. 아까 5번 공식입니다. P1 V1 감마는 P2 V2 감마니까 감마 아까 알수 있었던 거 뭐죠? 지금 여기서 V분의 P. 그쵸? 그러니까 3분의 5가 되겠네요. 3분의 5.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P1 V1. P1 얼마였어요? 여기서의 P1은 여기 이거니까 7.94. V1 6.0에 3분의 5승은 음. p 투 여기죠. 1바 곱하기 우리의 지금 구하고 싶은 V X의 3분의 5승 요거 요거 계산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셔서 계산기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메뉴로 나가세요. 여기 나가면 equation 있습니다. equation equation 들어가시고 나면 여기 F3 solver 솔버 있습니다. solver를 들어가셔서 들어가시면 처음 상태가 아마 이런 상태가 뜰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치고 싶은 이식을 치는 겁니다. 7.94 곱하기 6에 5 나누기 3 1 곱하기 X의 3분의 5승. 그죠? 그러면 x에 5분의 3요분수꼴라는거 어려우시거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굳이 저처럼 분수꼴 안하셔도 돼요. 분수는 요키거든요. 요 요키 분수꼴 안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5 나누기 3 이렇게 쓰셔도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는 네. 하고 x를 구해줘 하면 x를 구해줬어요. 20.80 그럼 이제 이거 있으니까 이제 t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얘네 두개 곱하고 r로 나눠주면 t 나오겠네. 자. 그럼 해볼까요? 자, 1바 곱하기 20.80을 r로 나눠주면 알로 나눠주면 0.083145 해주면 T는 250점 여기까지 되셨죠? 아 요거 하나 안해줬네? 요거도 얼른 해줍시다. 요거도 얼른 해줍시다. 어, P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V바를 밑으로 내리면 되겠네요. 그쵸? 어, 해보면 0.083145 곱하기 T 573 나누기 2.93 해주면 16.268 가 나오겠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 해서 빈칸 채우기를 다 끝냈습니다. 아 자,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끝낼게 아니고 <웃음> 끝낼게 아니고 여기서의 문제는 그래서 뭐냐 각각 과정에서의 U바 H바 WQ를 구하고 전체 과정에서의 U바 H바 WQ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더럽죠 하지만 이게 저희 학교 기출문제였어요 이제이 정도면 쉬운 버전이었습니다 네,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과정 1번 과정에서 V는 일정하네요 그렇죠? 자, 우선 해보자 U, 바는 무조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인테그랄 C, V, 바, D, T 자여기서 C, V, 바는 지금 상수로 고정이 되어 있죠? 상수로 고정 아 이걸, 이걸 맞아 이거 말씀드려야 돼요 상수로 고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문제 이장 문제를 풀다 보면요 상수로 고정되지 않고 어, 함수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함수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함수로 푸셔야 됩니다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T에 대한 함수로 네, 다 적분하셔서 푸시면 돼요 참 사랑스러운 문제입니다 네 변태 새끼들 죄송해요 언제나 이 변태 새끼들은 문제를 만들어요 네 자, 그래서 보면 2분의 3R, 그죠? 2분의 3R에 인테그랄 DT니까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R에 델타 T가 되겠네요.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델타 T니까 델타 T, 여기서 여기 빼면 되죠? 나중 값에서 처음 값 빼주면 되죠? 얼마 차이 납니까? 573 빼기 423 해주면 총 150의 차이가 됩니다. 따라서 2분의 3R 곱하기 150 인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 그 전까지 이 위에서 써줬던 R은요. 요 위에서 써던 R은 0 0 8 3 1 4 5바리터퍼몰케빈이었어요 하지만 요 밑에서 써줘야 될알들은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고쳐줄 거냐면요. 앞으로 8.3145줄퍼 몰케빈입니다 자, 요거 보이시나요? 줄과 바리터의 값 차이가 100밖에 안 나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얘 곱하기 100이 얘인 거야. 요거를 알고 가시면 나중에 편해져요. 따라서 예를 들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2분의 3 곱하기 R. 8.3145 곱하기 150 하시면 돼요. 볼까요? 그러면 얘는 값이 어떻게 됩니까? 어, 1.5 곱하기 8.3145 곱하기 150 하면 1870.76줄퍼 단위 조심하세요. 물리는 언제나 단위의 싸움입니다. 아시죠? 네 그럼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자, H바도 구해보자. h 델타 H바 델타 까먹으시면 안되네요. 네. 델타 H바 델타 H바 역시 이거였죠? 인테그랄 C, P, 바, D, T 그럼 똑같은 과정으로 된다는 거 이제 보이시죠? 2분의 5 R에 델타 T 얼마였죠? 150 하지만 R은 역시나 R은 역시나 8.3145 니까 계산을 해볼까요? 2.5 곱하기 8.3145 곱하기 150 하면 이 친구의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3117.94 줄퍼 몰이 나옵니다. W도 구해봅시다. W W 공식 기억나십니까 마이너스 P 인테그랄 D V 엄마! V가 일정하네. V가 일정해. 그럼 얘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럼 Q를 어떻게 구하느냐. Q. 자 요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델타 U 바는 Q 플러스 W W 플러스 Q였으니까. 그죠? 였으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고쳐서 쓸수 있죠. 그럼 Q는 얘 빼기 W네? W가 0이니까. 얘는 그냥 0에다가 마이너스 U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1,800, 70.76 줄퍼 몰이죠. 이 때문에 Q는 델타 달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푸시는데 각각의 t 때만 조금씩 알려드리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조금 더 속도를 낼 텐데 이해가 안 되시면 죄송해요. 여러 분 돌려보세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델타 U, 바는 인테그라 C, V, 바 D, T는 이런 식으로 다 쓰시는 거 되게 좋아요. 아마 교수님들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네. 2번 과정 봅시다. 2번 과정. T가 일정하네? 이게 뭐 뭐예요? t의 변화량이 없다. 따라서 0이다. 델타 h바는 역시 인테그라 cp바 dt는 0이다. 그쵸? 그럼 w는 w는 마이너스 p 인테그라 dv인데 그쵸? 보자. v의 변화량 있네. 근데 p의 변화량도 있네? 그쵸? p의 변화량도 있네? 자 그럼 이 p를 어떻게 고쳐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p를요. 우리가 어떻게 고쳐줄 수 있냐면 한번 생각해보면 자 이거 지금 이상기체잖아. 그치? 이상기체지. 그러면 피의 변화도 있고, v의 변화도 있으니까 계산하기가 좀 껄끄러지니까 얘를 하나의 문자로 고쳐줍시다. 자 그러면 p v 반은 r t잖아, 그렇지? 그러면 p를 p는 v 바분의 r t인 거야. 이 v는 어차피 n이니까 v 반은 어차피 이렇게 고쳐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고치면 결론적으로 식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인테그랄 v 분의 n r t d v. 요거 상수죠. 밖으로 빼줄 수 있죠. 빼주면 어떻게 되니까? nRT 인테그랄 v1부터 v2까지 v분의 dv 따라서 마이너스 nRT ln 아, v1분의 v2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대시길 <웃음> b입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도 여기는 어차피 몰당이니까 n은 1로 주면 되겠네요. 그죠? 계산해볼까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n1 곱하기 r 여기 r도 역시나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쓰셔야 되죠. 8.3145 곱하기 T T가 지금 일정하지. 573 그죠? 573 곱하기 LN LN V2 6 V1 2.93 하면 얘 결과값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414.78 줄퍼 몰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Q 역시 Q 역시 값이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Q는 지금 U가 0이다 보니까 u는 q 플러스 w인데, u가 0이니까, 따라서 q는 마이너스 w가 되고, 고로 값이 3, 4, 1, 4.78 줄퍼, 몰. 그죠? 3번 더 가볼까요? 3번, 델타, u. 반은 단일 때 q는 0입니다. 이게 다예요. <웃음> 그거 나면 나머지 3개 똑같이 푸시면 돼요. 한번 풀어볼까요? u 봐봅시다. 인테그랄 cv바 dt. 니까 c v 가 상수라서 밖으로 빠지고 DT, 델타 T로 바뀌죠. 그러면 250.17 리 T2, T1이 573 이라서 둘이 빼주면 마이너스 322.83이 나오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322.83 곱하기 CV, c v 얼마예요? 2분의 3, 아니,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곱하기 1.5 곱하기 8.3145 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4,026.26 줄퍼 몰이 나온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얘 역시 마이너스 322.83 곱하기 2분의 5R 해주면, 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6710.43 줄퍼 몰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W는 바로 구할 수 있네요. Q 플러스 W가 U인데 Q가 0이니까 그럼 얘가 바로 나오면 되지. U는 Q 플러스 W인데 얘가 지금 0이잖아. 열 이렇게 해서 바로 값이 나올 수 있겠네요. W값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026.26 줄퍼 몰 0줄퍼 몰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단열일 때 Q는 0이다. 단열일 때 Q는 0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 꺼볼까요? 4번 일정 압력이래요. 그쵸? 일정 압력이네. 자 그럼 계산해봅시다. 델타 U, 바는 얼마라고? 인테그라 C, V, 바, D, T 니까 이거 역시 그냥 빼주면 돼요. 그죠 3, 2, 3 켈빈 빼기 250.17 켈빈 빼주면 72.83 72.83 켈빈 곱하기 CV 얼마예요? 2분의 3 R 8.3145 해주면 되죠? 해주면 곱하기 1.5 곱하기 8.3145 해주면 이 친구 값은요? 908.32 줄퍼 몰이 나옵니다. 델타 H 반은 여기 역시 2 5로만 바꿔주면 1000 513.86줄퍼 몰이 나와요. W 한번 볼까요? W와 Q. 자, 여기서 일정 압력이죠? 일정 압력일 때또 하나 장난질을 터줄 게 있습니다. 일정 압력일 때의 Q는요. 일정 압력일 때 Q는 델타 H와 같습니다. 따라서 1513.86줄퍼 몰. 그러고 나면 요거 쉽게 나오네, 그죠? 사실 방법이 두 가지 방법, 방법이에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똑같은 값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하튼 간에. W 한번 볼까요? W는 원래 방식대로면 마이너스 P 인테그랄 DV니까. 그렇죠? P 얼마예요? P? 1이죠. 두 가지 방식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여기 조심하돼요 1파 곱하기 델타 V 되죠. 요거 그대로 델타 V로 빠지죠? 델타 V 얼마입니까? 지금 26.86 빼기 20.80이니까 6.06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6.06 바 리터가 돼요. 바 리터 퍼 몰이 됩니다. 근데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결과죠? 요거 줄로 고쳐주면 아까 100곱해다 말씀드렸죠? 606줄퍼 몰이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자 그럼 해본다나 이제. U는 U바, 델타 U바는 Q 플러스 W램에 그치? 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지금? Q 얼마예요 1513.86 빼기 606 해볼까요? 1513.86 빼기 606 해보면 907.86 907.86 거의 또이 또이 한거 보이십니까? 요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방식이 두 가지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방식 이런 식으로 직접 구해서 넣는다. 두 번째 방식 어차피 델타 H랑 Q랑 같으니까 일정 압력일 때는 그냥 요거 구한 다음에 위에서 뺀다. 둘다 값은 똑같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 값이 다 맞는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V가 일정할 때, T가 일정할 때, 단열일 때, 일정한 압력일 때. 일정한 압력일 때는요, Q와 델타 H바가 같습니다. 단열일 때는 Q가 0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식을 변형시켜 주시는 거지 그걸 다 외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부터 7번식을 외워주시면 이 2장에서의 문제를 전부 다풀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요약을 해볼까요? 요약 1장보다 더 별거 없습니다. 1번씩 외우세요. 2번씩은 요형태로 외워주시고요. 3번씩 요렇게 외워주시고 4번씩 요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5번, 6번, 7번씩까지 외우시고 나시면 여러분은 이장의 모든, 모든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녕